어? 어? 어 오. 어 오. 어. 어. 오. 에옆몸치님께서 아. 근막 이완이랑 쿨다운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에 이게 사람들이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아니란 건데 운동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죠? 근데 왜 폼롤러 하는 시간이랑 스트레칭 하는 시간안 정해놓는 거야? 이것도 정해놓고 해야지 왜냐면 나는 하루에 고작 해봤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나머지 22시간 동안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또내이 2시간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 노력 안 하는 시간에 노력을 해야 진짜 빛을 볼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각을 모일 수는 없고 남들이 할때똑똑하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안할때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격차를 조금씩 깨끗깨끗깨끗 벌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이거 한 1년 한다고 티안 나요 진짜 1년 한다고 티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다이면 나중에 티가 납니다 진짜 근막, 이완 스트레칭 잘하시는 분들은 부상 없이 꾸준히 조금 조금 조금 씩 올라가고요 이런 거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부산 금방금방 찾아옵니다. 할 네. 제기 때문에. 네. 행님 캔디토는 할피로 운동 안 한다는데 행님 할피가 훌륭하시네요. 저도 약간 할피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하, 여러분 할피 나인이. 얼마나 운동 방법이 높은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RP9, 뭐 RIR, 뭐 이거를 정말 어느 정도에 갔는지 사실 몰라요. 자, 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참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전 주의 훈련 기록, 그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이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런 데이터들이 더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힘든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 저는 이거 들려고 집에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저 이거 하려고 어제 자기 전에도 품롤러 하고 자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하고 품롤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여기 와서는 모빌리티 훈련도 미리 했고 오밍업 했고 이렇게 제가 일년의 과정들을 다 거쳤고 그리고 지난주에 애들 본세트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볼륨 올렸고 이런 것들이 다 쌓였기 때문에 힘든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데이터는 할수 있다고 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다 계획하고 다 지켰으니까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안올줄 알았는데 왔어 항상 이런 운 그거 아니요 진짜 그때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때 좀더 열심히 할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 분명히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141kg 100개? 분명히 내일 생각해보면 아뭐 힘들게 했는데 할만했다 이렇게 보면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지금 힘든 일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막생 가보겠습니다 100% 100% 아니야, 100% 고마 많으셨습니다